안녕하세요 놀배 유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봄철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맛도 좋은 도다리, 참가자미, 물가자미 등으로 불리는 가자미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아서는 안 되는 금지채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어업인과 낚시인 그리고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도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가자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흰살 생선인 가자미는 종류별로 사는 곳이 다른데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는 주로 동해안에 서식하고 용가자미는 동해안과 서해안, 문치가자미는 전연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자미는 종류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지느러미가 검고 물가자미 또는 미주구리 등의 사투리로 불리는 기름가자미는 호항경북 지역에서 매우 선호하는 물회용, 또는 밑반찬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포화한 가자미, 어부가자미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용가자미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부터 툭 붉어진 듯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구이용으로 소비되고 있고요. 요거 살가자미고. 아? 요거는 참가자미예요? 이게 살가자미. 요거 물가제 미주구리. 앞에 거는요? 어. 요거 도달. 아, 이거 도달이. 아. 거는 그거는 아까 말했잖아. 그거한마 어. 3만 원인데요. 2만 5천 원 가져갔어. 참가자미는 눈이 없는 쪽으로 뒤집어 보면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를 따라 꼬리자루까지 노란비가 있어 노란 가자미라고도 불리는데 담백하면서 쫄깃한 식감에 은근한 단맛까지 느껴져 여기 포항에서는 생선을 중 최고로 알아주는 편입니다. 가자미들 전부 다있네 문치가자미는 입이 작고 눈이 튀어나와 있으며 흔히 도달이라는 방언으로 불리는 대표 어종입니다. 삼가자미와 문치가자미도 교인 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발이 나는 거 아까발이 아 빨간색 난다고 아까발이 이거 옛날에 옛날에 일본이 수출할 때가 뭐 한국 사람 먹는 거 같아 예아 일본에 일본산 썰 일본 수출한다고 지금 여섯 수출 중이에요. 요로는 어디? 물까지면 좀 그래도 값이더 비싸겠네. 어요 해놓고 있어 이 거. 네. 이런 거는 비가 나요. 그... 제일 맛있는 까이까 하루 그래도 마씩합니까 그냥 나 맛있는 많아. 많아, 씨. 제고이건 어디서 잡히죠? 요거 동 아. 아까바이아까바이 요걸 새벽에 오늘 구물나나다 내일 새벽에 뜬게는 야, 아까바이라고또 이게 진짜. 살가짐이를차기 하고, 이 가짐이 기름이 많아 음... 음. 아, 네. 살. 아, 살이 많다. 아, 살 많다고, 살가짐이. 기름내가 안나니. 이 기름도, 기름도 안나고. 기름안나요 하나 다이 이거 자르는 거네? 예. 하나 이이어 이건 원래 빌나야 이건... 참가리보다더 맛있는 것 같다. 맛있니까참가리보다더 그러니까 담백해요. 물에 우유. 물으면 끝내줘요. 어, 시피는 맛도 좋고. 이야, 이거, 이거 몰랐네. 참가리주찾아다 되겠다. <웃음> 그러나 가자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신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뼈째로 회를 만드는 새꼬시와 어린 가자미를 통째로 말려서 만든 건어물들이죠. 특히 봄철에는 어린 가자미가 도다리 새꼬시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 15cm 이하의 어린 가자미가 집중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죠. 또한 기름 가자미 등 일부 가자미들은 작은 크기가 통째로 건조되어 밑반찬이나 간식으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우리나라 가자미 어획량이 2010년 2만 톤, 2014년 18,800톤, 2016년 15,000톤, 그리고 급기야 2017년에는 14,000톤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민관이 협력하여 관리해온 결과, 2018년 15,000톤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8,000톤까지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특히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가자미 사종인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와 참가자미에 대하여 금지체장인 17cm 이하는 잡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요. 금지체장과 체중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나 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 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하여 총 42종의 금지체장 체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는 봄철 인기 어종인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어린 가자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 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 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사한 어종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사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되었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삼가자미는 12cm에서 각각 17cm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가자미 사종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 채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통도 금지됩니다. 좋아하는 있더라고요. 그 위주로 좋아하는 위주로. 가자미 사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하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가자미 사종을 포함하여 올해 금지체장과 체중이 신설 강화된 어종들에 대해 자원 동향과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도 강화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네요. 이상으로 가자미와 금지체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히 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들 뿐 아니라 낚시인 모두가 금지체장 포획에 유의하여 주시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가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소중한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놀배의 놀이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성원에 감사드립니다.